어? 저 뭐야 저 SCP 아니야 쟤네들 어 맞아 SCP들 어, 왜 줄을 서 있어 뭐밥 먹는 시간이야 그게 아니라 인간 세계로 나가기 위한 검열을 받고 있는 중야 어 이런 곳이 있었나? 어? 아 어, 궁금해 죽겠는데 잠깐만 들어가 보자. 음, 뭐야 여기? 와 뭔가 이게 비밀스러운 곳인데 여기. 어? 이거 왜 철창이지? 뭐가 격리가 돼 있는데? 와? 어? 빨간 물 있어. 저게 뭐지? 아 그러잖아 이 철창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이거 다 막혀 있는데. 아나 진짜. 와 진짜. 아, 아, 맞다, <웃음> 그 방법 이 있었지? 방구를 먹어, 빵다빵빵 뻥, 뻥, 뻥, 뻥! 야 오, 역시, 커버기 방구는 최고지. 야 만든 방구! 어? 그 안에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작... 어, 발, 발, 발, 발! 아, 와 세상이 있다니, 우와, 놀라운데? 야, 뭐야, 누구야, 누구냐, 누구, 아, 깜짝이야, 너, 너 뭐야, 어? 넌 누군데 우리 세계에 들어온 거야? 아, 나? 아니, 나는 거봉인데, 아까, 연구소에서 빨간 물걸로쏙 들어갔는데, 갑자기, 율로 나온 거야. <웃음> 넌, SCP-354, 붉은 옷으로 안으로 들어온 거야. 아, 그게 뭔데? 아, 먼저 내 소개부터 할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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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무섭다 야쟤 이름들이 어떻게 되냐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야 근데 쟤네들 인간 세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 어떡하지 방법이 없나? 어? 야 다른 데 없냐? 다른 데 구경 좀 시켜줘 봐 어? 그럼 쟤네들이 살고 있는데 한번 보여줄게 자 따라와봐 어 알았어 자 먼저 이쪽으로 와봐 아 어, 여기 뭔데? 와, 와 뭐야? 왜 고양이 두 마리가 있냐? 야! 내가 먼저 당할 거야. 내네 얼음으로 너를 얼려주마. 우호호 이름 보수. 얼음보다 불이 센건 몰라. 내 불로 네 몸통을 녹여주마. 부탁바. 뭐야 진금게 아, 쟤네들은 SCP 35, 다시 15랑 1 6외왜 저러는 거야 진짜? 아우, 야, 아우라가. 아우 답답해. 잠깐. 무슨 소리고? 무슨 소리? 저 꼼꼼 저 큰일 나면 간단하게 그냥 내가 누가 먼저 나가야 될지 어? 왜? 어? 야, 야, 알려줄게 어왜야야알려줄게자 네. 여기서 제일 못생긴 사람이 먼저 나가기 내가 졌다 너무 전나가 어려 내가 졌어 내가 졌다니까 아니 내가 졌다고 아이 자식 짤짤짤아 자+ 자+ 자, 아, 자. 됐다 됐다자아 그냥 가자. 이번 아주 강력한 애를 만날거야 아! 알았다 우쩍 우와 와딱 봐도 세 보인다 우와 시 엄청 크다 나는 SCP-354-18이다 아 잘못 들으면 누가 저기 되게 기분 나빠하겠다 뭐라는 거냐? <놀람> 아, 아야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곳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다 <놀람> 내가 볼때 그냥 로봇트 같긴 한데 너 AI 로봇 같아. 그럼 시험해 볼까? 응. 기가지니. 네 주인님. 노래 틀어줘경정이 아, 땡. 하하 <웃음> <웃음> 봐봐 봐봐. 야너 그냥 AI 로봇 같아. 너 죽고 싶어? 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잠시 후에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웃음> 기가지니 오늘 날씨 어때? 네 오늘은 화창한 17도로 아아 가! 빨리 가! 어, 알았어 야, 쟤 진짜 기가진이 같아 와, 너 진짜 쟤한테 저런 애 처음 봤어 하하하, 나잖아, 나다딴 데, 딴데 가보자, 딴데 가보자 어, 나따라와 아, 어, 야 아, 어디 가는데? 야, 여기 왜줄을어 아, 나 죽을 수기 싫어! 너안 나갈 거야? 다시 나가야 될거 아니야? 너 계속 여기서 살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 그러면은 저기 SCP 사무사 저기 문 보이지? 저게 바깥으로 연결해주는 게이트거든 절로 나가야 돼아 그냥 나가면 되지 왜? 여기는 SCP만 나갈 수 있어 <놀람> 유일한 길이 저기란 말이야 아 그래? 쿨렀내날 SCP가 아닌데? 혹시나 다음에 올 일이 있으면 또 보자 바이바이 아 잘가 안녕 잘가 다음 SCP 예 yeah. 안녕하십니까 저는 SCP-354-1 저는 인간세계 기동특무대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대 박쥐입니다 예! 예! <웃음> 좋다 방과 <놀람> <놀람> 가서 인간세계 무력화시키도록 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놀람> <놀람> 다 저는 파충류로서 어지간한 공격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웃음> 근데 너는 SCP-682와 아주 비슷하구나. 뭔가 682 같기도 하고 아! 아닙니다. 아 저는 682보다 강합니다. 저는 세상을 모두 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넌 682처럼 죽지 않을 수 있냐?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넌탈라 아! 안 돼! 야 아! 어디가! 아, 안 되는, 나! 나! 으아! 야! 뭐야! 어? 저 문으로 못 나가면, 어? 저 밑으로 용암으로 떨어져 죽을 거야? 야, 이 꼬마야. 겁나냐? 아이, 누가, 누가 겁난데? 그냥 저기 못 나가면 어떡하지? 걱정스러운 거지. 범, 에스, 아하하! 바로 말씀드릴 거 같으면! 넌 탈락 예압! 왜요? 왜요? 넌 그냥 못생겼어 예? 어? 왜요? 왜요? 왜요? 안 돼! 다음 SCP 아 예예예예 예, 아야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SCP치고 인간같이 생겼군 그래 너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거라 예! 저는 강력한 뚝방구 무기가 있습니다 보여 드리지요 오 좋아 좋아 아직 만족하실 때가 아닙니다 노래에 맞춰서 제 화염방구를 보여 드리지요 I've been my dream <목소리> Yeah y 아, e 아, 아, 아, 아, 와 강력하다 강력하다 너는 최고의 SCP가 될 것이다 자 어서 나가도록 해라 아싸 뷰 간다 s p 5 0이 다시 다 아, 최고의 s p 가 되거라 네, 뭐?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들어갈게요 그래 가 모르다 아이 똥살.. 아이, 똥! 똥! 똥! 똥! 똥! 똥! 아.. <웃음> 다시 방구로 올라가냐? 빠아아아헤헤 가자! 하하 그렇게 난, 그러나, 난 SCP 304 붉은 호수의 <웃음> 정체를 <웃음> 알아냈고 내 똥으로 인해 그 뒤로부터 3 0 4에서 SCP들이 354에서 안 나온다나 거나, 못 나온다나? <웃음>